여기 어디에요? 파르다스몰이요음 센스 있네? 학생 같아 대학생 올리브영이 근처에 바로 있다는데 못찾겠어 지금 오마이갓 오마이갓 귀여운거 못참지? 찾았다 어 더워 어, 왜 이렇게 시끄러 얘를 샀습니다 이거 유튜버분들이 광고 되게 많이 하시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완전 귀엽죠 색깔이 그래가지고 얘도 샀고 약간 이런 감성 한번 발라보게 어 어? 왜 안되지? 음 이쁘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샀으니까 발라봐야죠 오 되게 괜찮은데요 진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이 싫어. 아이 I 라 아이 u 라 아이 오케이 끝. 이 k a 봐 g 귀엽잖아. l 아 너무 귀엽다. l o 무슨 it. 야 love it. I love 뭐 먹고 있는 거야? i 가 I love it. I love it. 야, 이때 니가 너, 너, 하는 그거였다 이쁜 어, 짓 하면 이런 거쁘냐눈 <웃음> 눈 이렇게 흘기는 거왜 저럴까? <웃음> 모르지? 이쁘네 음, 우리 딸은 머리 봐도 이뻐요 안 나오지 않아? 성질머리가 진짜 왜 이래? <웃음> 왜 단단히 화가 났어? 또뭐 <웃음> 뺏어 먹었어? <웃음> 왜 저래? 이거, 이거, 내 인생 포즈잖아. 올라왔어 응. t is 할아버지 g 하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거의 이거 아직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웃음>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아빠겠지? 내복바지에다 이렇게 치마를 넣어버렸어 <웃음> 진짜 몸에 논 대고 얼탱이가 없네 진짜 안 추웠어? 몰라 <웃음> 이때 내가 저는 자기장을 보면서 아니 왜그 <웃음> 이 할머니 집 자랐어요 자리사는... 진겸이가 순해서 그래도 그나마 니 하자한 대로 했지 피곤한 어린이 아니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먹을 때좀 진심이었나보네 진지하네 짜티도 기억나는 날오나 어, 여기 세일러문 판장했지 응. 응. 이에 이제 슬슬 쌍꺼풀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맞지도외국인이야이전까지 그그 내가 과제를 해야지. 무서워 겠어할수 있지. 해 볼게. 과제가 혹시 아, 많이 15일이잖아. 쌓였나요? 예, 네, 여섯 개인데요. <웃음> 여섯 개요? 네. 혹시 졸업을 다음 년도에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웃음> 다음 년도 그러면은 할수 있다! <웃음> 할수 있다! 방금 양유진 씨가 <웃음> 자기가 숫자를 못 읽는다고 <웃음> 했어 저보고 체크인 날짜를 받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시간도 있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아 언니 3시잖아 15시 <웃음> 그치 알아! 안다고! <웃음> 야, 이제, 이제 이것을 예약하면 빼박이라는 거어 맞아 내가 만약에 이때 못 가면 11월이거든 응. 그럼 너무 늦잖아 11월에 이제 춥겠지? <웃음> 그치 좀 춥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춥겠지? 아무래도 조금 춥겠지? Uh -huh. 사실 내가 지, 지금까지 미뤄온 나의 모습을 봐서는 못하거든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웃음> 어. 그치 너도 같은 마음 <웃음> 어. 끝나고 지방 공연을 하는 그 사이에 텀이 생겨가지고 1박 2일로 갑자기 양양일 가자는 10분만에 플랜을 <웃음> 일할 것도 없고 숙소를 정했거든요 <웃음> 위치와 숙소를 정했는데 갑자기 어 잠시만 쎄한데? 이러더니 <웃음> 과제가 11일까지 제출이라고 하네요 <웃음> <웃음> 교수님 나와? 잠시만요. 혹시 제가 과제를 도와드릴까? <웃음> <거고자. 웃음> <웃음> 양양양유진 <웃음> 양양유진 <웃음> <웃음> 너무 무서워 빨간색으로 <웃음> 너무 무서워 씨 죽도 근데 여기 말고는 좀 멀어 휴휴 안무 휴휴 휴휴 우리가 가긴 해야 돼 여기는 왜냐면 우리가 항상 휴휴 휴휴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휴휴 강아지 입장 안 된대 진지도못 가고 말발말발말발말발 우리 술 마신 유진이 입장 일단 안 되고요 아나 아, 아, 이런 좋게. 내가 싫다 <웃음> 이렇게 정해진 여행인데 음. 얼마나 망치나 <웃음> 아 이래서 계획을 세우는구나라는 알수 있는 이제 그런 여행 영상이 아, 될예정입 교훈을 주는 영상이 음. 될 예정이고요 <웃음> 오늘은 네일샵을 갔다가 친구 만나러 이태원으로 갈 거예요 진짜 얼마 만에 전는 이태원인지 그래서 오늘 옷좀 이태원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짜라 자, 라짜라 지금은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거든요. 근데 저희 네일샵이 입구가 들어가기가 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전에서 들어갈 때좀 이렇게 넓게 해서 돌아야 되는데 하필은 마주오는 차도 있고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좀 평소보다 짧게 돌았다니, 돌았더니 들어가면서 오른쪽 바퀴 뒷부분이 와그자작하는 소리가 나면서 찌그러진 것 같거든요. 지금 내려서 봐야되는데 제발 다행히 차는 안.. 긁혔다 이차마차 꼬라지는 창피해서 못보여드리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징하다 징하다 진짜 거의 바디만큼 긴것 같은데요? 지금 선택이야요 예. 바디 짧은 바디도 안 나요 <웃음> 네일 다 받고 왔습니다 귀엽죠? 뭔가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 같은 약간 에이브리 라빈 기타 피크같이 생긴 그런 네일입니다 자 이제 이태원으로 넘어갈 건데 벌써 무섭네요 금요일 저녁 밤에 이태원 주차장이 과연 자리가 있을지 놀지 1시간 반 됐고 보드카 모시기 반 파... 네, 여보? 오늘 네, 와이프 어때요? 와이프 어제처럼 이뻐요 <웃음> 이거 작년에 산 옷이거든? 응 근데... 처음 입는 거지 어 처음 입어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좋은 계열로 에스아 슈퍼차저도 있어요 그렇죠네 에비뉴엘에도 있는데 에비뉴엘은 주차비를 물건을 사도 받아가지고 롯데백화점에 다 하고 에비뉴엘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쇼핑쿨팁 쇼핑쿨팁 어? 반지 안 꼈네? 오른손이다 왼손에도 없잖아 어차피 여기는 오른손이야 일단 <웃음> 선더볼트 먼저 맘마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맘마 먹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웃음> 감사합니다 자.